그럼 그라인드도 안하고 해가지고 그렇게재다와 진짜... <웃음> What that be situation your personality shape s you learn from mistakes a o i d aggravation lack of patience e a s t of r u s t r a t i o n i fall degrees t r e e touch the space station u s t i s a safe even r e e e n w i t h i sway a n love c a v e in the ocean t u s change and e m o t i o n o c e a n s s s l t stakes of fish crawl your b o y you couldn't m a g b a l l e r is g o i n l l i e e a u i up r e s 둘다 조만에 요큼해도 전화 troubles with the soul 넘었어? 넘어갔어? 어. 어. 지금 놀라가지고 엉덩이 맞친 거야. 아, 아깝어. 형, 그 아픈데 존나 좋아. <크> 너무 갔어, 와 야! <웃음> 형형어2투만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이> 성공 와형 <웃음> 미쳤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I used the words on a page. Wasn't What the most was was was popular? popular cat a n Curly Sharon or Latin s a High School in Cali? One I started a o r a p i n n s one of the f i n e t e s w t r e a t h i s was w i e r and in spite of the fact that I had lack of support from friends or relationships, I traveled a l o lived in Boston and visited family in New York. Got my license of 15, the studio was a dream. You a n start with the p r t y go, t a l l s 먼지리는 <웃음> <멀리> 거. <웃음> 아형못 봤네. <몸> <웃음> 어 안돼 안돼. 뚜껑 <웃음> 없이 한번 먹을 수 있어? 아까 우리가 환호하면서 에너지 너무 떴어 그래도 그니까. 예, <놀라> <이> 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왜 이렇게 느려 <놀라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놀라> 아, 안녕하세요. 한번로러봐너 음. 햄메 좀 제대로 써. 응? 메 됐지? 자, 앞에, 앞에, 앞에까지 딱 눌러주는 거야, 햄메에서. 됐다. 슈퍼! 와, 할인 기술 좀 보여주겠어? 응. 음. 빨간 이빨? <웃음> <웃음> 어안돼안 돼. 안 돼. <웃음> 어. 아 아까 잘 했는데. <웃음> 카메라 보세요, 진자님 가아 통다 안녕하세요. 내려. 점프. 오늘 오늘은 어린 애들에게 알려. 아, 네 하나. 자기 너나 이거 과자 나눠 먹는다. 이제. 네, <웃음> <웃음> 오빠 바로 잡혔어. <웃음> <웃음>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여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, 어, 여기는 아니야. <웃음> 여기 베이여기 여기 축 <웃음> <여기. 여기. 웃음> 수가 달라. 아, 우주의 기가 모이는 곳으지어디요 <웃음> 골골 같아 아무리 도아파스가 <웃음> 다른가 보네 진짜 이게 <웃음> <그치? 웃음> <응. 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있잖아 아, 지금 발이 일로 빠지거든요. 살 일로 빠져야 돼. 여기 아, 음, 여기 웨이브가 위로 올라 솟아있잖아. 그러니까 위로 올림픽까지도 없고 그냥 앞으로만 차줘서 거기 걸려가지고 둬. 10시 반갈야 선물들 이 어, 어, 어, 어, 어, 반대주, <웃음> <이렇게 먹은 데주? 웃음> TV? 없 없쥬 그게 괜찮네 방금 그게 괜찮네